천재적인 로봇공학기술로 세계에 관심을 끌던 이도연 박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발명기술을 발명해내어 화제입니다. 이도연 박사는 이 발명은 앞으로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상 박윤정 리포터였습니다. 몇년 동안 애써왔던 일이 이렇게 잘 풀리게 되다니 정말 다행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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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하... 서연이 정말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구나 정말 정말 다 끝난건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하... 아니야 이런 순간까지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하다니 서연이는 10년을 날 기다려준 여자야 이렇게 된건 다나 때문이지 그렇지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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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일정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날좀 내버려 둬 괜찮아 내 잘못으로 헤어진 거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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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하, 괜찮아, 괜찮을 거야. 서연아 미안해 제발 돌아와줘 외롭게 해서 미안해 <웃음> 내가 잘못했어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너를 바쁘다고 기다려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도 미안해 다시는 외롭게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줘 서연아 너없이 아무것도 못하겠어!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이딴 게더 이상 무슨 소용이야? 벌써 한 달째입니다 박사님이 연락이 되질 않으니 아유 그러게요 거래 해달라는 연락이 산더미처럼 와도 결정을 내릴 박사님이 없으니 큰일이에요 아,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람 <웃음> 진짜. 으, 박사님. 아, 진짜 박사님 박사님 한 달씩이나 연락이 없으셨어요 아, 저희가 얼마나 애가 았는줄 아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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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완성이야. 정말 박사님의 기술은 대단해요. 이제 시스템 작동 버튼만 누르면 움직일 거예요. 작동시킬까요? 작동시켜. 네, 작동시킬게요. AX170. 네 이름은 이제부터 한소연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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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야 월급만 꼬박꼬박 나온다면 상관없죠 대신 연락 끊고 또 잠수 타시면 안 돼요? 알았어 이제 가볼게 연구실을 잘 부탁해 가자 서연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정말 괜찮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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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에요. 이걸로 할게요. 계산해주세요. 네? 옷도 샀으니 이제 슬슬 점심을 먹으러 가볼까? 박사님 응? 감사합니다. 옷 소중히 입을게요. 서연이가웃돈 모습이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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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예쁘다 음..뭐 먹지? 서연아 뭐 먹을래? 박사님 저는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도 같이 왔는데 뭐라도 하나 시켜야 될것 같아서 그러고보니 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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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연아 잠깐 기다려줘 금방 돌아올게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서연인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하,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냥 서연이랑 뒷모습이 닮은 여자였을 뿐인데 정신 나간 것처럼 쫓아가다니 잠깐 쫓아 나가? 네. 안드로이드! 박사님 미안해 기다리게 해서 박사님 비오는데 많이 추웠지?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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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너 덕분에 조금이나마 기운을 차릴 수 있었어 아닙니다 박사님 허락만 해주신다면 앞으로 박사님 곁에서 박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가능한 오래도록요아 <웃음> 아니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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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확한 건 검사해보면 알겠죠.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래. 서연아, 많이 기다렸지? 아닙니다. 별로 기다리지 않는 걸요. 괜찮습니다, 박사님. 그래. 음... 뭐라고 불러야 하나? 아, 저... 서연 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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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서현아! 잠깐!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해! 저... 서현! 아니... AX170 마트에 가서 장좀 봐서 집에 가있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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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AX170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저를 만든 이도연 박사님이 직접 붙여주신 이름이죠. 왜인지 모르지만 전 처음부터 이 이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에 박사님의 애정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녁 식사가 식기 전에